야 그러면은 이거 시험 좀 해봐. <웃음> 야 약쟁이 어디 있는지 알지? 예. 그리고 한번 딱 해가지고 막좀복 아예 아니, 약쟁이한테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우리 받았던 지하에다가 하나 할까? 장소 지하로 가자. <웃음> 얼마야? 이런 매첸. 삼만 육천 달랍니다. 쪽으로 깊숙히 가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 아, 이거 누가 봐도 응. 수상하 응. 여기다 할까? 여기다. 응. 됐어. 이거 조합대랑 상자만 있으면 돼. 응. 끝이야 그냥. 어우. 응. 이 다야. 준비물 끝. 응. 응. 뭐야? 어. 미친? <웃음> 마피아 선생님들인가? <웃음> 이선생님 해피 파크시네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건 거이 근데 레드스톤 가루야 장식인가봐 장식 어 장식인가봐 우리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잔돈? 버려도 돼어 <웃음> 잔돈? 그냥 땅파 버려도 돼 이제 우리는 뭐돈 뭉치 아니면 이제 취급 안하니까 이게 옛날에 나야 <웃음> 이게 3년 전에 나야 야 여기 어디 땅을 그냥 사고 싶다 <웃음> 여기 그치? 아, 오, 오, 오, 오, 그치? 여기 어디 땅을 여기 그냥 상관없는 쪽에 사가지고. 사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 그냥 여기 아무런 의심을 어. 받지 않는 빌딩들이잖아. 지금 땅문서 하나를 살까요 어, 어, 어, 일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이제 총기상인이고, 야, 이거 야, 여기서 다 너무 좋아, 여기 자리 너무 좋아, 여기입니다. 게다가 좋은 점이 저쪽에도 약쟁이가 있지만, 음, 약쟁이 쪽이가 있어. <웃음> 아이 또 찾았네 이거를. 야이거 조합대 놓는 거 아무 티가 안 나. 여기 상자 여기 있고.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그냥 뭉태기로 그냥.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정말. 조리실이네 조리실. 여기 우리가 산 거야. 잠깐 총기 구경이나 잠깐 할까? 어? 뭐야? 수상한 얘 뭐야? 언제부터 얘 언제부터 있었지? 어? 무기상 호출기가 있거든? 15,000달러 무기상 이거 돈박사 툭 하고 라미랑 나랑 빗소리랑 해가지고 딱 어디 좀 숨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자 됐다 공장 응. 스마트 팩토리 돌아간다 쉬프트 클릭 안 되는데? 쉬프트 클릭 안돼 일일이 다 눌러야 돼! 자, 그리고 돈 나한테 모아주수 있어 헌금하십시오 음. 인벤토리가 10칸 이상이십니까? 미친.. 어어.. 어, 음, 우와! 잠깐만! 전성기다 다시 찾아온 전성기 115만 2천 달러야? 거의 한 13억인데? 시장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돈 가지고 사이비 땅 아니야 뺏어버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지난번에 <웃음> 이 정도의 돈을 벌었지만 권력에 굴복했던 나야 이번엔 시장이 되어야겠어 자 여기서 무기성 호출기 그냥 이거 클릭하면 되나? 호출기를 켰습니다 채팅을 입력.. 어? 그래? 보세요 오이 미친! 미친... <웃음> 야 이거 연락이 돼! <웃음> 야 접수 같 장소는 자기가 정하겠다는데? 건방진 총을 먹은 총. 을 한번 맛 h e 고 and t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a 안돼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거 e n and t h 라 n 라 n 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다녀주셔. 얼른 다녀올게요. 아. <목소리> 이씨 아, 느리네. 아이. 아. <목소리> 아이, 참나 진짜 속 터져 가지고 운전을 왜 깝다고 그러는 거야. 근 느린 차는 길바닥에 나오면 안 돼요, 아주. 아이거 간편하긴 하네. 이거 좋다야. 나져라. 나져라. 마우스가 마틸 가갔네, 이거 씨 양말. 사업하다가 어디야? 이런 여기다가 야 여기 완전히 지금 도시 바깥쪽이잖아 아예. 야 여기다가 캠핑카. 오 어, 이런 미친. 뭐야? 미행은 없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다이아몬드 갑옷으로다가 한1 0 세트 정도가 필요해. 하나 좀 하나 정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총기 상점에 없는 좀 좋은 거 혹시 샘플 하나 뭐 어떻게 못 보나? 아 일단 요거 어? 몇발 들어가? 그거 줘. <웃음> 야 저걸로 열개 사가자. 열개 아, 쩐다. 어, 와 미쳤다리. 야 이거면은 이걸 어떻게 줘? 어? 어? <웃음> 아, 어. <웃음> 아 점프력좀 좋구만. 상 우리 미사합시다 미사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 갑옷부터 다들 입으시고 갑옷 입은 사람들 위주로 어, 쟤네들 죽이면 병원에서 태어나잖아 병원 앞을 싸고 지키고 있자 지금 나한테 요거 무기탐지기가 있거든? 그니까 러 요걸로 다 뺏을거야 무기를 딱보고 있어 야 지금부터! 그렇지! 지금부터 보이면 다 죽여! 우리끼리 쏘는거 조심 우리끼리 쏘는거 조심 아, 튕겼다 다시 열어주세요 운영자님 나하라! 라 나하라! 이겼다! <웃음> <웃음> 병원도 지금 다 지키고 있고 이거 <웃음> 전 사장님 계신 가 어떻게 뭐 벌집 만들어드렸는데 단일화까지 했는데 이거 지금 어, 단니라를 했어 그 사이에? 잠깐만 어, 뭐야 이제 우리 찍으면 에메랄드 하나에 딱 이제 그차한대딱 해주고 무슨 일십니까어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잠깐만 네집비었는데 예? 네? 아니 근데 왜 창문이 다 깨져 있어? 자 병원 가보자 저기 야 빨강머리 너 타봐 우리 보스, 보스 어디가? 얘들아, 저기 봐라 얘들아. 쏴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자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들, 살짝 저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신부 입장. 그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신경사. 어어어어. 신경사. 씨디보이 잊으면 야 저걸 바로 죽여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대가리 받고 나와 어 수갑은 좀 주셔야 겠어요 아까 쪼금 <웃음> 위협적이더라구 어 하하하 <웃음> 아 그렇지 던져야지 <웃음> 오케이 뭐 어, 이거 하시고 아니 뭐야 아, 아 시경, 시경사님 예? 아유, 에이 지금도 좀꿀꿀하신데기분도좋하시고야이 미친놈들아 여기까지 <웃음> 손을 대 <웃음> 무기, 탐지를 <웃음> 무기 탐지 를 한번 해볼까요? 무기 탐지. 무기 좀 내려놓으시겠어요, 경희님 이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지금. 네 알죠. 그러면 뭐 없나 있지? 아, 그렇지. 아유 착하시네. 아, 행복다란. 어,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죠. 아예 다 자진납세합시다. 아무것도 탐지 안 됐고. 어, 신부님. 어, 저는 신부님 편이었습니다요. <웃음> 아주 <웃음> 좋아, 녀석들. 아주 좋습니다. 신부님 편으로 <웃음> 아, 아주 깨끗 너 나와. 다잘 보세요. 자꾸 이렇게 숨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처형해. <웃음> 아이고. 아이히 <웃음> <웃음> 여기 뭘숨기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맴, 맴. 아이고. <웃음> 음, 아이죽고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 날이 다가올 때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요대로 이동해서 투표 마무리 하시고 저 이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풀려나시게 됩니다. 실이르시거나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요쪽에 창구 같은 거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거 투표 투표법에 이거 반대됩니다. 이거 법에 걸. 아이고. 어. 선거일이 됐네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뭐 투표에 하면... 걸림 네. 걸. 아이고 날이, 아, 날이 어, 언제 밝았어. 투표에. 법에... 투표법이 바뀌었네. 아. 그러니까 <웃음> 저는 미성년자라서 투표권이 없어요. 지나갈게요. 뭐라고? <웃음> 아. 저 빨간 펜 해야 돼요. 이리로 와. 어. 빨간으로 따라오요 엄마가 불러야죠. <웃음> 엄마가 왜 불러 갑자기. 표 캐빈 캐빈 병아리 비약 <웃음> <미약>, 비야 <미약. 웃음> 더는 더는 <더>, 아저씨 뭐 없니? <웃음> <웃음> 네 제가 왔죠. 어 벌써 투표 날이 됐구만. 예예 예, 그렇지요 시장님. 본인이 원하는 후보 써가지고 투표 하면 되게 넘으면 된다네. 자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캐빈. 아, 음. 최 캐빈이라고 쓴거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솔 군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질래 다시 쓰겠습니다 주십짜진예예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투표 끝났습니다 여기 어 투표 끝났나? 예예예 여기여기 이제 투표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예예예 자배트리오빌의 예, 예. 새로운 시장은 북한에 최캐빈 자네네 아무래도 그렇지요? 하하 음. <웃음> 이럴리가 없어 아이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아 이렇게 또아 저의 이런 취임날에 어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응? 음? 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경사님?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역시. 예, 예, 예. 드디어 머릿속에서 뭐, 사탐마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갑옷이 많이 답답해 보이십니다. 제가 들어드려도 될까요? 아이, 뭐, 아, 그러네요. 이런 좋은 날에 거추장스러워 거. 제 자리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그러면요, 그러면요. 예, 예, 예, 예. 뭐. 아, 뭐, H경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저기 계시네. 예. 법률상 이게 <웃음> 다시 아직 사탄마이가 살짝 있어진 것 같은데 아니, 저랑 조금 좀 내려놓고 우리가 어, 법이 방금 바뀌어 가지고요 예 방금 바뀌었죠 야, 앞으로 진짜... 많은 법이 바뀔 텐데 여러분들 저만 잘 따라오시면 잘 먹고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물러가 볼 테니까 앞으로 좀잘좀 안돼 어! 우리 사이자의 토크. 기본 스킨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뭐에요? <웃음> 아니 왜 침대지? 하하하 네에아 날아! 니안 유용하다 니가? 그 깡패 새끼들이랑 부패한 녀석들 이용하면 아니 너 어디 보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이구 네. 아무튼 있어봐 얼른 가서 걔네 창고에 있는 돈 가져올테니까 지금 막내 아들 시작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많은 나라과 함께. 혜빈아. <웃음> 학교 가야지. <맞지? 웃음> 자 이거는 오케이. 잠깐만 학교는 더글놀인데자 <웃음>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병마 데딩 수고하셨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대명이 셔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대명이 좀실하실것 같은데. 나라 갔는데요 진짜. 어쩌라고요? 그냥 웃겼으면 됐지. 콘텐츠가 빨리 좀 빨리 끝나야 이렇게 한달 정도 이상 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각이 때문에 이제 뭐 연말이다 뭐다 해가지고 끌려가지고 한달반 지나니까 술이나 하면 숫자도 안 끊어. 아 재벌집 막내 아들 유행이야야 그러면 그거로 가. <웃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웃겨드린 저희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 눌러 주시고요. 노바. 안나 <웃음> 노바.